이녀맨, 응. 러블록스 그리고, 이녀맨의 도플갱어들. <웃음> <웃음> 와,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오늘은 포켓몬 타워에 들어왔는데, 저희 캐릭터가 안 보여요. 이렇게 그냥 제작자가 만드셨나봐. <웃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칭을 할수 있다는 점. 나는 인여맨이다! 나가 인여맨이다! 오늘 똥을 싸고 똥을 안 닦을다! 난 인여맨이다! 뭐래? <웃음> 난 인여맨이다! <웃음> 오늘 리아와 요루루 그리고 미오와 댕댕이와 포켓몬 타워 할 건데 올라가면서 이 점프맵 블록을 보면서 포켓몬 이름을 맞추는 그런 타워야. 음. 그럼 첫 번째는 뭔지 나 바로 알겠다. 뭔데? 피카츄. 피카츄. 에이. 아니라고? 피카츄는 빨간색이 있어야지. 볼 빨간색이잖아. 이건 내가 볼 때는 피카츄가 아니라 피츄야, 피츄. 피추. 아니 피카츄야. 피카츄다니까 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봐도 피카츄야. 그, 그런데 포켓몬 대표 캐릭터가 뭐 피카츄니까. 댕댕아, 너 그렇게 앞에서 길막하면 내가 백만볼트를 죽여버릴 거야? 나 길막한 적 없어. 어, <웃음> 어, 어 야, 볼까? 첫 번째 정답. 피카츄. 오. 어, 뭐야. 딱 보니까 댕댕이네. 댕댕이 왜 이렇게 점프를 정신없지 할까? 어, 저기 어. 미호다, 미호. 미오. 닉네임 보니까 미호죠? 아닌데? 응, 음, 맞는데. 나 요류른데? 어? 그래? 어쩐지. 데이아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뭐? 여기서 서로 밀 수가 있더라고. 이히히히히히히히. <웃음> 무 <웃음> <웃음> <못> 가? 머리 <머릿공>? 꽁? <웃음> <웃음> 뭐야, 요르르 떨어졌어 뒤에서. 뭐 가? 뭐 가? 머리 꽁? 이희? 오 왔어. 오. 아 떨어졌어. <웃음> 가자. 불쌍해. 너 내가 올라가서 봐. <웃음> 너 떨어지는 순간 <웃음> 아. 너 오늘 피카츄도 못 통과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머리 밟았어. 두 번째 스테이지는 갈색과 회색! 음.. 이건 뭐지? 갈색과 회색? 이거 질뽀기! 나알거 같아! 이거 질뽀기 아니야? 질뽀기? 이거 EV야! EV? 갈색과 회색이면 리아 아니야? 어? 그렇긴 하네? 안녕? 어? EV 맞는 거 같아! EV 같기도 하다! EV가 털 색깔이 갈색이거든! 네. 뭐야? 포켓몬을 받아야 되네. <웃음> 포켓몬을 받겠나? 어, 네. 전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거든요. 그럼 뭐 니가 잡아야지. 나한테 요구뭐 <웃음> 이런 게나 있어? 이거 길이 있는데 이거 내가 볼때 여기다 이브이 색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 오너 전제구나. 리아 빨리 리아랑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기분 나쁘네. 뭔 소리야 내가 더 기분 나빠. 자 정답은 E V였습니다. E V 역시 난 천재야. 이건 꼬북이다. 야 이거 꼬북이다 누가봐도 꼬북이다. 모르겠다. <웃음> 구독.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꼬북이다. 꼬북이 꼬부기 피부 색깔 이건 꼬북이 등껍질 색깔. 꼬북이의 필살기 기술이 뭔줄 알아? 하이드로펌프 그거는 거북왕이거든. 몽통박치기 아니거든. 어 몰라? 어물 대포? 물 대포 그치 그치. 그럼 너나 김리아의 필살기는 알아? 어? <웃음> 리아의 필살기? 김리아 포켓몬의? 어 리아몬의 필살기라. 뭐지 못생김? 어. 티어오르기인가 티어오르기? <웃음> 언제 오니? 근데 요르루몬 있잖아 요르루몬 응. 요르루몬 필살기 나 알아. 뭔데? 어? 어? 뛰어 내리기. <웃음> 아까부터 타워에서 뛰어 내리던데? <웃음> <웃음> 요르루몬은 지금 어디 있는데? 어 지금 뛰어 내렸지 또. <웃음> <웃음> 뛰어 내릴 거야. <웃음> 자 역시 이번 정답은 꼬부기 귀여운 꼬부이 물대포가 필살기죠 귀엽단 말이지 아 이번에 나 포켓몬빵 먹어보고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안팔더라고 어 미끄러워! 후. 자 꼬부기 지나서 이 초록색깔과 초록색깔인데? 초록색깔 하면 생각나는 포켓몬은 역시 이상해씨다 이상해씨! 으악! 어 비켜~ 으아 비켜~ 비켜~ 비 몰랐지. 비켜~ 비사라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이켜 비켜~ 비켜~ 비어떤켜 비켜~ 비켜~ 비켜~ 몬인 줄 알아? 켜비 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이상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이 이거 핑크색 어떤 포켓몬이거 간호수 누나 아니야? 핑크색! 메 타몽이지? 푸린? 뿌린? 푸린일 수 있겠다. 아, 노래 부르면은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뿌리 뿌리. 아니면... 야 근데 야, 야 노래 부르지 마. 요루루 자, 자잖아. 요루루 아까부터 말 안하는데. 아니야. 요루루 아까부터 필살기 사용 중이야. 디디가 한참 하고 있어. 아니요. 무슨 야 근데 요루루는 어. 로블록스유튜보면서 어떻게 대화를 못하지? 고꾸러 아, 아, 핑크 아. <웃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핑크면은 밀탱크, 픽시, 프린 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야 프린이었어 역시. 프린이었습니다. 어, 프린. 프린입니다. 프린 되게 귀엽다. 음? 되게 귀엽네. 노래 부르면은 이제 막 자죠. 뭐 사람들이. 뚜루루뚜 <웃음> 어. 오. 그다음에는 진짜 파란색과 하늘색이 섞인 포켓몬인데 어, 거길 지나가려면 포켓몬을 가져야. 그을 가지겠나. 어, 떤 포켓몬이 있는데요? 아, 주지 <웃음> 뭐야? 어려우실 것 같다. 힘들어 드렸어요. 수달처럼 생겼으며 초성은 씨웃띠은 이응입니다. 뭐지? 수, 수달처럼 생겼으면서 씨웃띠은 이응 포켓몬? 수댕이, 수댕이? 아 수댕이가 보다. 여기 좀 어려운데. 왜? 무슨 일인데? 오, 오. 오, 어렵네. 오, 수, 오. 수댕이 포켓몬 보인다 오. 보여. 오. 오, 오. 아, 이거 좀 어렵다 진짜. 조심해. 오케이. 오, 긴장돼. 아! 오. 아! 아! 아. 오늘 <웃음> 타워에 있는 포켓몬 다 보고 싶단 말이야. 어떤 포켓몬 있는지. 아! 이겨봇! 어, 뭐야. 그만 밀어! 으아! <웃음> 그만 밀어! 아, 이거 밀려서 그러네. 여긴가? 어, 댕댕이냐? 응! 어! 이거는 당연히 흰색이지. 오. 없는 색깔을 맞추는 거였다고. 내가 볼 땐. 아. 수댕이 포켓몬은 뭐야? 처음 보는데 나는? 약간 수달같이 생기는 있어 아 수댕이 약간 눈사람처럼 생겼네 조개를 좋아하나봐 저거 무기야 저걸로 배더라고 막아 진짜? 이거 약간 보호보호처럼 생겼는데? 오! 오! 자그 다음에는 핑크색과 보라색이 섞인 포켓몬 아 이건 팬텀이지 이거 그거 같은데? 질뽀기? 아, 질뽀기인가? 아, 이거 이거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어 저기 얇은 아 하면 <웃음> 보냈고 이걸 떨어지냐? 자꾸 밀려 조심해 전녀석과 같이 가면 안돼아 그래서 이 포켓몬 이름 뭔? 뭐... 아 이거 그거다 고스 고스 질퍽이야 질퍽 질벅이. 질퍽이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 애들 힌트를 줄게 너네가 아. 말한 거다 아니야 뭐 노도가스네 노도가스다 어? 색깔하고 관련이 거의 없는 거야 아보 같은데?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야 무슨. 어, 아보크, 아, 뭐. 아보크, 아보크. 아니, 색깔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얘야? 뮤, 뮤, 뮤, 뮤, 뮤? <웃음> 뮤, 뮤, 뮤, 뮤? 뮤랑 상관이 있나? 뮤친? 뮤친 어딨지? 뮤친. 아, 그... 상상 때문에 보라색으로 했나? 아, 어쨌든 뭐 뮤... 네, 알겠습니다. 네, 뮤. 귀엽네 여기 이거는 이제 회색깔과 흰색이 섞인 포켓몬인데 이건 진짜 가만두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이건 진짜 어려운데? 회색하고 흰색하고 섞인 포켓몬이라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흰색하고 뭐? 흰색하고 회색. 이거 알고 보니까 흰색, 뭐 오박사님 아니야? 흰색하고 회색? 응? 그니까 아... 아... 떨어진다... 뭐야... 정답... 에몽가라고... 노란색이 없는데... <웃음> 에몽가가 뭔데... 어떤 포켓몬인데... 다음 날다람쥐형 포켓몬 있어... 아... 에몽가가 흰색하라고 약간 피카츄처럼 생긴 애네... 음. 음. 네. 날달한지야, 날달한지. 날다람쥐. 아, 그래도 약간 노란색이 약간 포인트가 있었으면 맞췄을 텐데, 아. 노란색이 없네. 노란색이 없네. 뭔가 근데 되게 귀엽다. 완전 피카츄 같아.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 여기 뭐길 하나 더 있던데? 어, 아, 더 있구나. 오, 뭐야. 어, 여기 길 있어, 진짜. 어, 뭐야. 오! 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웃음> 아! 애들아 밑에 뭐또 있어? 어 있어 있어. 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십니다 <있습니다. 웃음> 아! 수고하세요 아, 우리는 깼구만. 지금 요루루가 어디쯤인지 좀 구경 좀 해볼까? 좋아요. 자 보자 요루루가 어디냐면. 피카츄일 것 같은데. 와, 요루루 아이드 피카츄야! <웃음> 우리 다 깼는데. 나못 깼는데? 뉴피카츄라니까 요루루는 에이 <웃음> 떨어졌다 <웃음> 요루루 또 필살기 사용했어 나갔어 포 어, 게임은 나갔어 오 필살기야 어, 어, 필살기 튀어오르기 티어 튀어버렸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요루루 포켓몬 진짜 쓸 쓸모 없네 튀어버리기 <웃음> <웃음> <웃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루루는 1단계를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한걸로 쳐줘요 블록 하나 차있네 도대체 언제 클리어 해봐 너는 다같이 우리? <웃음> 나 <누나> 속상해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